배당작용 TCA회로, 전자전달계 5탄당 인산회로, 포도당 신생, 글라이코겐 대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고 O 아니면 X입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봅시다. 간에서, 간 그럽니다. 자, 간 나오면은 항상 함께 한 세트로 간, 심신이, 간, 심장, 신장. 이세 개를 동시에 간, 심장, 신장 간에서 포도당이 산화될 때 호기적 조건에서 생성되는 경우와 혐기적 조건에서 생성되는 ATP 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자. 호기적 조건 그랬으니까 TCA 사이클 다 돌았다 이 얘기입니다. 간 심장 신장에서 호기적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ATP가 32 ATP다. 32 ATP 꼭 기억하시고 32그 다음 간심신이 이외에 뇌뇌 네, 네, 골격근 골격근 골격 골격근 얼마 뇌 네, 골격근 30 ATP입니다. 30 30 ATP. 왜 30이고 32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설명이 할, 설명될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혐기적 조건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해당 과정 얘기입니다. 호기적 조건, 그러면 TCA 사이클까지 돌았지만, 자, 현기적 조건이라는 얘기는 TCA 사이클 못 들어갔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해당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ATP는, 해당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ATP는 2mol, e 2 e ATP잖아. 그리고 2mol, e NADH, 2mol e ATP, 2mol e NADH. 자, NADH, NADH는 2mol이 e 만약에 다시 소비되어 버리면 저산으로 가버리고요. 아니면 알콜 발효가 일어나는데 사용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2 ATP 대32 ATP. 이 말입니다. 호기적 조건에서 32, 혐기적 조건에서 2, 32대 2, 그러면 16대 1, 답은 3번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아주 다양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양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럼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야 될때 혈당 공급이 안 됐어 그럼 포도당 신생합성 당 신생 당을 만들어야 될때이때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답은요 5번이 답인데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죠? 포도당 신생은 글루카곤, 글루코, 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촉진되고 인슐린에 의해서 억제됩니다. 인슐린 하는 역할이 뭔지를 한번 딱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기 것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자,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피 속에 혈당, 포도당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빨리 이 혈당을 낮출 수 있도록 세포 속으로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 그 세포 속에 밀어 넣어주는 것도 빨리 포도당을 소비를 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이슈린이 다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인슐린은는 이거 당신 생을 억제를 시켜야지. 지금 있는 거그 포도당 또 넘쳐서 문제인데, 그제? 새로 포도당을 만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 얘기에요. 자, 1번. ATP 생성되는 과정이다. 소비돼요. 육몰 ATP가 소비됩니다. 그 다음, 2번, 지방산이 포도당 합성에 이용된다. 지방산이 왜 포도당 합성에 이용되나? 지방산은 포도당 합성에, 합성을, 합, 합성이 불가능해요. 이유가 뭘까? 3번, 해당 과정과 같은 효소에서 총매된다. 해당 과정의그 길을 가역반응은 갈수 있지만 비가역반응 세 곳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과정과 같은 효소에 총매된다. 가역반응인 경우에는 그 길을 갈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만복시의 혈당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일어난다. 야, 만복 그 음식 많이 먹었는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혈당만 해도 뭐 넘쳐나는데 여기에 또 포도당을 또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 3번.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탄수화물 과다 섭취하면 케톤체 생성이 증가된다. 케톤체 생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탄수화물, 포도당도 없고 지금 당을 당신생 만들 수도 부족하고 비상 상황에 케톤체 만듭니다. 과다 섭취했는데 뭐 탄수화물 과다 섭취는데왜 케톤체가 생성됩니까? 그죠? 2번, 간에 저장된 글라이코겐은 공복시 혈당 상승에 기여합니다. 답은 2번 있잖아. 그죠? 그 다음, 한 분자 포도당이 완전 연소에 8 ATP 에너지를 생성한다. 이거 말도 안 되고, 그지?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 포도당이 어느 간, 심장, 신장이냐, 뇌골격근이나 따라서 완전 연소, 그러니까, 피시의 사이클 다 돌았다 하면은 30 혹은 32 ATP 얻을 수가 있다. 과당은 근육 내에서 글라이코겐 생성에 직접적인 근원으로 이용된다. 과당은 근육 내 글라이코겐 생성, 글라이코겐 생성 하뭐 직접 근원 많이 안 돼. 그다음 근육 내 글라이코겐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 상승에 기여한다. 근육내에 있는 글라이코겐은 포도당 만들 수가 없습니다. 효소가 포도당 만들 수 있는 어? 글루코스, 글라이코겐 포도당 만드는데 그 과정에 한 과정에 넘어가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내 글라이코겐은 포도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 생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만 간에 간에 있는 글라이코겐는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 4번이 자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에너지 인산화물은 뭐냐? 자 고에너지 인산화물이 두 가지, 포스포엔올피루베이트와 1, 3 다이포스포 그리세레이트, 이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해당 과정, 전체 한번 과정을 봅시다. 그래서 그리세린산 1, 3, 2인산, 이게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다. 5번, 해당 과정에서 알돌라제, 알돌라제 기질이 뭡니까? 과당 162인산입니다. 과당 162인산. 6번 당질 대사에서 해당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아니고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포도 2번 포도당이 분해되어 피루브산을 생성한다. 이게 맞습니다. 3번 해당 과정은 호기적 조건 산소 필요 없습니다. 혐기적 조건에서 일어납니다. 피루브 4번 피루브산은 혐기적 조건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아세틸 혐기적 조건에서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된다. 아니고. 한 분자의 포도당은 해당 과정을 통해 32 ATP를 생산한다. 해당 과정은 그랬는데 뭐32 ATP가 나오면 안 되지, 그죠 해당 과정에는 2 ATP, 2 NADH만 생산되잖아, 그렇죠? 이건 아니고. 그 다음 7번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으로 되는 반응을 총매하는 효소와 필수인자는 첫 번째 단계네요. 자, 헥소키나제 ATP 마그네슘, 답은 1번입니다. 헥소키나제 그러니까 효소하고 필요한 그 효소하고 뭐 필수인자, 주로, 주로 그 부분 해당 과정 다시 한번 전체 열어서 보도록 할게. 자, 7번 됐고, 그 다음 조금 건너뛰어야 되겠네. 9번. 자, 근육에서 현기적 해당에 의해서 포도당, 한 분자 포도당이 두 분자의 젖산으로 전환될 때, 생성되는 ATP 분자는, 뭐, 현기적 해당이니까, 뭐, EATP와 ENADH 만들어진다 했잖아. 그 ENADH를 이용을 해서 피로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어버리는, 이제, 반응이 진행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젖산이 어디 근육에 남아있다. 그지? 그럼 그 젖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젖산이 계속 남아있으면 은 근육통도 일, 일어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은자그 젖산이 10번 또 같은 문제네. 심한 운동시 근육속에 증가되어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젖산입니다. 그 젖산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와서 간에서 젖산이 포도당을 만드는 당신생 물질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11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세 군데 있다. 1번, 1번, 3번, 10번, 1, 3, 10. 이세 개의 반응은 꼭 기억을 좀 하자. 기억을 하자. 11번. 해당 과정에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오른 것은 4번, 5번이에요. 5번이, 포스포 애놀피루베이터 PEP라고, PEP가 피루브산으로 바뀌는 이 반응이에요. 그러 이게 열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1, 3번, 1, 3은 첫 번째. 자, 해당 과정에 비가역적으로 일어나는, 일어나서, 일어나고, 이게 당신생 반응을 일으킬 때는, 이게 비가역 반응이니까, 왔던 길로 갈 수가 없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잖아. 그지? 그 우회 길이, 당신생 시에 우회해야 하는 길이다. 그 색, 세, 세 곳이 있다. 그세 것이 1, 30이다. 1이 첫 1번 글루코스 포도당이 글루코스 식스포스페이트 그 다음 글루코스 식스포스페이트 그 다음 플락토스 식스포스페이트가 플락토스 16 비스포스페이트 그 다음, 세 번째, 열 번째 단계가, 포스포레을피로보산이피로보산으로 바뀌는 열 번째. 1, 3, 10. 세개 과정이 비가역 반응이다. 비가역 반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12번. 12번이 해당 과정에서 포스포 플락토 키나제 1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이 뭐냐? 자, 이, 이것도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 수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포스포 플락토 원 키나제 저해하는 물질은, 자, ATP와 사이트레이트, ATP 시트레이트가 많으면은, 이것이 활성, 퍼스포프락토키나제 PFK1 활성을 저해합니다. 그러니까, ATP, 나머지 ADP나 AMP라든지 이런 것들은 촉진해 줍니다. PFK1 활성 저해. 그러니까 미리 ATP 많이 만들어져 있다. 사이트레이트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천천히 만들어. 자, 이렇게 저해를 한다. 그 다음, 13번이, 자, 이 문제 바로 나오네. 자, 식이로 섭취한 과당은 주로 간에서 어떤 물질로 전환되어 대사되느냐. 자, 간에서. 과당 1인산으로 전환돼서 대사된다. 과당 1인산으로. 포도당은 포도당 6인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전환되고. 그 다음 14번. 해당 과정 중에 ATP를 생성하는 반응으로 오른 것은. 여러분들 이건 눈치만 이렇게. 잘 이래, 예, 빨라도, 음, 한번 보세요. ATP를 생성한다는 얘기는, 다은이 그냥 몰라도 이렇게. 1, 3, 인, 2인산 그리세레이터에서 3인산 그리세레이터로 바뀌니까 인산이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 그게 ATP 만들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해당 과정에 우리가 ATP 생성하는 반응이, 에, 어디냐 하면은, 1, 3, 2인산, 1, 3, 비스, 포스포, 그리세레이터. 이거. 이것이, 여기, 3, 인산, 그리세레이터 만들어지면서, 합인몰. 그 다음. 피루베이트 키나제 가지고 PEP에서 피루브산으로 바뀔 때 이때 1 몰, 그러게 이몰 ATP가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나머지 부분 뭐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 참뭐 이걸 뭐 효소 ATP 몇 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17번, 17번, 18번, 다 지금 해당입니다. 19, 그 다음 20번이 포도당 대사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ATP를 생성하는 과정. 자, 20번 문제가, 20번 문제가, 산화적 인산화. 다시 말해서, 뭐, 산소를 필요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에 산소가 필요한 TCA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이얘기예요 TCA 사이클에 들어갔다. 그 다음, 21번에 보시면은, 피루브산 탈수소 효소에 의한 피루브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가 뭐냐?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인자가 무엇이냐? 답은 TPP, NAD, FAD. 자, 답은 TPP 뭐 약자냐 하면은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약자입니다. 티아민 비타민 B1 기아민, TPP, 8탄산 반응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 리포산, 뭐 코엔자임 A 다 지금 같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22번에 미토콘더리아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난다. 해당 과정은 세포질입니다. TCA회로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지방산 합성은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세포질입니다. 1번, 5번은 세포질이고 세포질이고요. 세포질 속에서 일어나고. 자, 세포질. 그 다음, TCA 사이클은, TCA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자, 2번, 4번은 두 개는요. 당신생과 요소회로, 당신요소 이렇게 좀 외울까? 당신요소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두개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22번. 정리됐고. 23번은 뭐, TCA 회로. 다른 말로, 클랩스 사이클, 혹은 뭐, 사이트리게시드 사이클. 뭐, 이렇게도 이름을 불러요. 그럼, TCA 회로, 그러고, 클랩스 사이클. 이렇게만, 뭐, 다른 거 아니고, 같은 얘기입니다. 티시의 회로를 구성하는 물질은 아세티게시도말로닉게시도 타르타릭 주석산 숙신이게시도 숙신산 프로피오이게시도 프로피온산 티시사이클 속에 나타나는 산은 숙신산 이외에 나머지는 없죠 여기에서는 없죠 그 24번. 뭐, 피루부산 탈수소효소 복합체와 관련된 바이타민은, 답은,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리보플라빈 판토텐산. 25번. TCA 회로 시작 물질은 뭐냐? 피루부산입니다. 해당 과정에 최종 만들어진 게 피로부산인데 이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아세칠코에이 만들고 나서 아세칠코에이가 그 다음 이제 T.C. a 사이클 돌아갑니다. 26번 자, 피루부산 한 분자가 완전 산화됐을 때 ATP는 몇 몰이냐? 자, 간에서 했습니다. 간에서. 자, 피루부산이 한 분자가 들어오면은 아세칠코에이 만들면서 NADH 1몰 또 만들어졌어요. 그럼 아세칠코에이가 이제 TCA 사이클을 돌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NADH3mol, FADH21mol, GTP1mol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앞쪽에서 피루부산 한 분자가 캤고요. 만약에 아세칠코에이 한 분자가 이러면 은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피루부산 한 분자는 자, NADH4분자가 되고요. FADH2 한 분자, GTP 한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NADH 2.5mol ATP, FADH2 1.5mol 합하면 2.5 곱하기 4, 10. FADH 1.5, GTP 1. 합하면 12.5가 될 거예요. 자, 이거 계산, 계산은 조금 명확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다음 27번 마찬가지 근육에서 포도당 한 분자가 완전히 산화됐다 생성되는 ATP는 30이다. 이건 우리 익히 잘 알고 있고. 자, 28번 자 TCA 회로에서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산화될 때 뭐가 만들어져나오는 숙신산이 숙푸 숙푸 숙신산, 푸마르산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FADH2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FADH2 만들려고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 FAD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9번. 근육했습니다. 근육 조직에서. 포도당이 산화될 때 호기적, 혐기적 경우 ATP 비율은 30대 2자 앞쪽에서 했던 문제 한번 더. 30대 2. 답은 그 5번. 그 다음 30. 30번. TCA 회로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 자, 기질 수준 인산화. 자, 인, 인산화는 인산화인데, 여기에 GTP가 만들어지는, GTP 일몰 만들어지잖아. 그죠? GTP 일몰 생성될 때, 이, 어디에서 생성되냐, 이 말입니다. 자, 숙신산이, 숙신, 숙신일코에이가 숙신산으로 만들어지면서 GTP가 나온다. 숙신일코에이가 숙신산으로 될때 기질 수준 인산화를 이렇게 해서 GTP가 만들어진다. 31. 이건 앞쪽에서 받는 문제 같아. 그 다음 32번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 미토콘드리아 세포질 두 곳에서 동시에 두 곳을 활용하는 반응 당신 요소 했잖아. 당신생하고 요소회로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 동시에 다일어 두 곳을 다 동시에 활용이 되어야 일어난다 33번 피루부산 한 분자가 아세칠코에이를 거쳐 TCA 회로를 돌면 몇 개의, 몇 개의 NADH가 생성되느냐? 피루부산이 아세칠코에이를 코에이를 거쳐서 TCA 사이클을 돈다 그럼 아세칠 코에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때 1mol NADH 그 다음 아세칠 코에이가 TCA 회로 돌면은 3mol NADH 만들어지니다 1플러스 3이니까 4개 이 말입니다. 그다음 34번 마찬가지 자 피루브산이 TCA회로로 들어가려면 어떤 물질로 변화되어야 들어가느냐 피루브산이 아세칠코에이로 전환되어서 TCA회로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TCA TCA 계속 나온다. TCA 응? 자, TCA. 자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하자.